자, 14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길게 한 번, 짧게 네번말 그대로 항상 책을 읽으면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. 이 오는 표는 네박이죠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 짠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자 자, 이거 할때 14번이죠 이거 모두 이 곡은 너트에서 포인트까지 가능한 다 쓰는 거가 기본입니다 자 하기 전에 우리 생각해 볼게요 화를 가운데 둘게요 A현이죠 자 A현, E현, A현, B현, G현 봤습니까? 활각도가 다르죠? A연, 이연이 가장 팔꿈치가 내 몸과 같고, A연 살짝 멀어지죠? 그럼 D연, G연, 아주 많이 멀어집니다. 그럴 때 재밌는 건 민손도 마찬가지예요. A, E, A, D, G. 이렇게 똑같이 움직입니다. 자, 0, 1, 2, 3, 4. 하죠? 눌렀을 때 똑같습니다. 자. 상황에서 어, 자꾸 팔을 바로 구으라고 하는데 나는 바로 그고 있는데 자꾸 소리가 삑살이 나죠 이유는 느낌을 이렇게 갖습니다 팔 가운데서 내려볼게요 위팔 보세요 자그 다음에 아래 팔 자, 아래 팔. 연주할때 아래팔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나란이 뻘어 주는데 이 손이 이 손이 내 배꼽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된 다음에 어 14분을 보면은 첫 마디가 네 박자죠 자네 박자 그 다음에는 4분을 표현한 한박자씩이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자 되죠. 그 다음에. 바꿔서